손흥민 국가대표 처음 선발이 됐을 때 축구 천재로 제가 20살인가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제일 이제 막내로 이제 국가대표를 들어갔는데 제일 고민이 뭐냐 걱정이 뭐냐 음, 음. 기자가 그랬더니 음. 사실은 제가 음. 코를 골아서 같이 방을 쓰는 선배님한테 음. 누가 될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는 음. 인터뷰를 음. 예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음. 지금은 뭐, 코를 보라도 혼자 사니까, 음. 뭐 그렇겠지만, 음. 어, 손흥민이 젊은 친구가 왜 코를 볼까라고 하는, 운동도 많이 해서 근육질이고, 음. 네, 음. 그럴 텐데. 그니까요. 러왜 코를 볼지? 음. 지금도 코를 볼까? 음. 아, 이제, 제가 뭐 같이 자보줄안 해서 코를 보는지 <웃음> 어쩌지 잘 아, 모르겠지만, 우리 소장님을 찾아오면 예약하고 뭐, 상담을 신청을 하면요. 그 말이요. 그말 어플 하나 알려줄까? 그까 그러니까. 아, 우리, 주급 1억, 흥민이가, 주급 뭐, 1억을 넘어서 이제 어디 첼시로 간다고 하는 기사도 음. 뜨던데, 거기 가서 더 치열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잠을 그만큼 잘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자, 근데 왜 손흥민이 젊은 친구가 골을 볼까, 분석을 음. 해볼까 해서 제가 음. 출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강이 잘 나오는, 응. 치아가 잘 나오는, 응. 어, 그걸 찾다가 찾다가 교육하는 찾았는데요. 응. 딱 보면, 얼굴이 작죠. 응. 민미는 실제로 보면 얼굴이 좀 작다고 그럽니다. 아. 그리고 얼굴이 좁아요. 여기, 여기가.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앞니빨앞니빨 네.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아. 그렇다는 거는 구강이 이렇게 좁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몰려있는 거예요? 어, 좁으니까 아. 이렇게 튀어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구강을 갖고 있다. 음첫 번째, 누가 내기들에 음음 뭐, 좁지, 나, 뭐, 둥둥하지 않지, 뭐, 어, 턱이 두루 밀리지도 않았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옆모습이 나온 게 있어서. 아, 맞습니다. 이 네. 옆모습이 보면, 음. 여기가 이제 턱의 각이잖아요. 음. 이 일자하고 여기를 딱 했을 때이 각도가 흥민이는 음. 음. 넓어요. 그렇다는 거는 얼굴이 길다는 거잖아요, 이 아, 길게 이그 옆에 옆 라인이 길다는 얘기죠 여기서 진짜. 이렇게 이 각이, 어... 여기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턱이 어, 아래로만큼. 어, 어, 어. 얼굴이 길다는 거고요. 어. 그만큼 이 구강이 좁은 만큼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어... 어. 근데 마침 또 여기 어, 초등학교 어릴 때. 아, 귀여워. 어, 이 사진인데, 보... 음. 이쪽을 이렇게 보면 사진 찍을 때 입을 담으려고 힘을 주고 있는 걸보있어요 그래서 음. 이, 이 턱이 여기가 음.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주름이 져 있잖아요. 음, 음, 어. 음, 음. 이게 보면 얘가 어릴 때 입을 벌리고, 벌리고 있었었구나.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야무지게 찍어야 된다? 입 다물고. 입 다물고. 그러려니까 이렇게 어. 힘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구강이 좁아졌다는 거는 혀가 음. 제대로 밀어내지 못했었다는 거고, 그러면 음. 어릴 적에 입을 벌리고, 벌리고. 호흡을 응. 많이 했다. 응. 그래서, 비염이 있었다거나, 또 응. 훈련을 많이 해서 입을 담을 겨를이 없었다거나. <웃음> 늘 힘들어서. <웃음> 어. 계속 입을 벌리고 사는 거야, 그냥. 해케 권이더라. 어. 어, 그런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럴 수 그렇죠.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 이 턱의 각이 길고. 그러니까 턱이 덮고, 길다기보다, 이 옆에, 이 얼굴에, 이 라인이 이게 라인이, 라인이 길다, 크다, 네, 네, 네, 크다는 얘기이신 네, 거죠? 그렇죠. 음. 어. 그렇습니다. 음. 다음에 이제 트럼프하고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음. 그때 한번 또 다시 이 턱선에 대해서 얘기를 음. 하도록 하고요. 음. 음. 어, 소동민의 그 코골이의 원인은 음. 바로 구강에 있다. 음. 다른 거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음. 구강의 문제로 음. 음. 인한 코골이가 있을 것이고 음. 음. 이게 이상한 목도 굵은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얼굴에 비해서 목이 굵지 않나요? 얼굴이 작아서 그래요. 아, 아... 얼굴이 작아서 목이 굵어 보이는구나. 어. 그러니까 아. 예, 이렇게 굵은 목은 괜찮아요. 이렇게 음, 음. 이게 우리가 그 어떤 문헌에 보면 음. 뭐 목둘레가 42cm가 넘어가면 코를 뭐 굵은 그건 살쪄서 생긴 거이 어. 근육질로 이게 원래부터 되어 있는 음, 이게, 것보다는 다이 친구는 다 뼈고 이게 워낙 완전히 어, 뭐 근육질이라서 그러니까. 어. 군사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런 기도에 뭐 지방이 침착된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럴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국왕에 어. 의한 지강의협소에 음. 의한 코골이가 음. 어, 가능성인데, 음. 뭐 아직 점기 때문에 모호까지는 아니고 코골이가. 음. 음. 이 정도 코골리지 않을까 하는 음. 아, 음. 아,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두면 무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살이 좀 면. 찌고 하면 그렇게 가능성이 있죠. 음. 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더그 시기가 빨리 올수 있습니다. 아. 좁은 구강, 좁은 구강 어, 뒤로 밀린 구강은 음. 빠르게 오죠. 음. 이게 지금 손흥 흥미... 선수가 2 7 살이라고 하던데 은퇴하고 은, 운동을 아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하면 급격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생각해 보면 우리 점심 먹을 때 운동 선수 뭐 하나 봤잖아요. 어. 거기는 있 사람들 다코골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기 어. 아. 있는 분들을 한낱이 <웃음> 하나씩 다 한번씩 파헤쳐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들어가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동민 음. 파이팅. 음. 음. 음. 어떤 이 코를 조금 더 고는 게 심해진다거나, 예. 약간 저, 호흡의 상태가 저는 이제 그거죠. 음, 음. 이 에너지의 기본은 호흡. 호흡이잖아요. 음, 호흡. 이왕에 숨쉴때좀더 기도를 넓혀서 쉬면 훨씬 많은 양의 기도 그 호흡이 되기 때문에 음. 에너지 대세가 굉장히 좋아지고, 높아지는 거죠. 음. 그래서 몇 초. 또는 뭐 운동선수들이 0.1초만 뭐 줄여도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을 잘 자라고는 하는데 잠을 더 잠을 자면서 음. 이 효율성을 높이는 잠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음, 음. 그때 정말 간단하게도 음. 호흡량을 늘려줘서 음. 내 신진대사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음. 작은 투자로 엄청난. 그러니까. 왜어 오늘 오셔야 할 텐데. 네. 네. 쉽게 생각하면 빨대를 작은 걸 이렇게 쪽쪽 빨아먹다가 큰 걸로 바꿔주면 얼마나 수습 잘 될까요? <웃음> 아, 맞아요. 어, 그 정도 생각하면 적은 투자로 <웃음> 네. 큰 효율성을 높일 네네. 수 있는 게 바로 네네. 수면에 대한 투자다. 네, 네. 오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 손은 뿐만이 네. 아니고. 응. 많은 운동 전순대나 마찬가지고요 응. 모든 사람들이 수험생도 그렇고 뭐 어, 임산부도 그렇고 호흡량을 늘려주기만 해도 응.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진다 응. 라고 하는 거는 팩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바받은 이렇게 깁니다 하나 어? 둘끝 궁금하세요? 껴버리세요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여기 그리고 요... 여기 여기 를눌러 주세요. 늘라 늘러, 늘라 늘라. 아,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51 52. 둥둥둥. 감사합니다.